자 지난번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포켓몬 빵 포켓을 통해 뮤추를제 손으로 직접 뽑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<웃음>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뭐 포켓몬 카드 포켓몬 가오레 포켓몬 뭐띠부실 거의 뭐이 정도면은 도박판 수준이 아닌가요? 포켓몬 뽑기에 그냥 미쳐버렸어요 다들 그래서 오늘 이 포켓몬 광기에 더욱더 기름을 부을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컬렉션 키링 달콤젤리빈이라는 건데 총 15종류의 키링이 들어가 있어요 요새 뭐 진짜 포켓몬 만 붙이면 그냥 거의 치트키야 종류를 보면은 뮤, 피카츄, EV, 자만보, 파이리, 메타몽, 알로라 식스텔, 팬텀 아 여기가 뮤가 거의 전설급인가 보네 제가 지금 포켓몬 고에서도 뮤 얻겠다고 한참 개고생 중이잖아요 각 나왔다 여러분 여기에서 묘한번 뽑아보자.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? 궁금하죠? 야, 뭐야? 그 과자 같은 게 잔뜩 들어있는데? 헤탈 임마! 헤헤헤헤 우와, 몇 개야, 이거? 야, 썸네일각 나왔다, 이거. 우와!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 이렇게 다 꺼내보니까 많기는 하네, 이게. 일단 다 꺼내봤고요. 젤리빈인 거 보니까 안에 이제 젤리가 들어있나 봐요. 안 그래도 제가 좀 달달한 디저트 같은 게좀 생각이 났었는데요. 잘 됐습니다. 달콤짤리빔, 바로 한번 꺼내보자. 짜잔! 오! 일단 첫 번째 키링은 커요미 피카츄 등장이고요. 이건 뭐야?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구나. 오늘의 목표. 이, 이 녀석 얻어야겠어요. 일단 그 전에 젤리빔만 한번 맛좀 봐볼까? 아. 아우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젤리빔 맛입니다. 레몬 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젤리빔?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네. 포켓몬 빵 있잖아요. 그것도 사실은 본체가 이 띠브띠브리시잖아. 키링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본체는 이... 키링입니다. 일단 피카츄 하나 나왔고요. 아, 이번에는 어떤 녀석들을 골라볼까? 아또 메타몽 하니까 피티스 d 오네. 근데 얘 메타몽은 지금 며칠째 안 나와. 거의 한 3일째 계속 잡는데 나오질 않아. 여기서 메타몽 뽑아가지고 빨리 그 보고 뮤캐스트 깨야겠어요. 뭘까요? 빠라빠빰빰빰빰 실루엣만 봐도 피카츄! 이거 왠지 이러다가 피카츄 지옥에 빠질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기분 탓이겠지? 내터몽 나와주세요 자이 실루엣 아 이거 딱 봐도 알겠네요 커요미 그 자체 짜라란 알로라 식스테일 제가 식스테일을 커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알로라가 하얀색이라 진짜 커요 그 자체 실제로 제반려동물로 삼고 싶은 그런 포켓몬입니다 이거 가방 같은 데다 가딱 달아주면은 바로 인싸픽 아니에요? 완벽한 오케이. 인싸 가방이다 요새는 뭐 집에 열쇠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키링쓸 데가 별로 없을 텐데 가방 같은 데가 달아주면은 악세사리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어펀 아... 어떻게 이렇게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을까요? 카츄 지옥이 예상이 됩니다. <웃음> 여러분, 제발 이 카츄 지옥에서 저 꺼내주세요. 이거 한 박스에 지금 얼마야? 거의 8만 원 돈이거든요? 30개 들어있으니까. 거진 이거 하나에 한 3천 원 꼴? 이거 키링을 사실상 3천 원 주고 사는 거야. 가오에 하는 수준. 제발! 난 아하! 야, 맞아요. 내가 오늘 뮤츠를 설마 못볼거 망할 거 같니? 맞아이형 아, 제발. 아니, 이게 30개 중에 뮤가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돼. 설마 꽝이는 박스가 있겠어. 어. 후복은 어. 조금 그렇다. 나 많은 거안 바랄게. 이번에는 저격피로 가자. 이제 물포핀만 한번 나올 때 됐어. 뭐야? 어우, 야, 소름돋아. 이건 여러분들, 보셨죠? 이건 주작을 할 수가 없어. 방금, 이거 안에 뭐, 보이는 것도 아니고, 내가 꼬부기가 나오는 걸 맞췄어. 오, 오늘 나 약간 금손 수치 풀맥스 아니에요? 이 많은 것 중에서 꼬부기를 하나를 골라 딱 저격을 픽해서, 오늘 뮤 무조건 뽑는다. 좋아, 이렇게 금손으로 탔을 때 마구마구 마구 뽑아줘야 돼. 어이, 똥카츄랑 똥부기, 일좀 해라, 너네도 이제. 내네 친구들 불러봐, 찾아봐. 얘야? 아 어, 얘라고? 어, 여기 느낌이 온다구나, 뭐야, 뭐야. 이상해 씨, 이상해 씨. 아, 이거 파일이, 파일이 각인 것 같아. 아니다, 이게 뭔가 널찍한 게 설마 잠만 본가? 짠! 야! 똥 멍청해 보이는 녀석 그 자체인. 야돈이 나와버렸네. 보자, 이번에는 안 나온 녀석 중에 라플라스 느낌 나온다. 딱 과연 이번에도 저격팩 가능할지. 오, 그래도 노중복! 1부위!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 다음은 누구신가요? 누구신가요? 류가 있긴 할까, 근데? 이게 지금 제가 막 섞어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뭐지? 뭐야 이거? 요새 뭐 유튜브 신이 그냥 강림하셨나? 뮤! <뮤> 등장이요. 등장이요 뮤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야, 이거 이렇게 빨리 나와줬으면 은뮤 중복도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? 오늘 가장 필요했었던 뷰넌 내꾸야 그래서 나머지 한번 다 까봐야죠 안 나온 애들이 좀 많거든요 자 다음 이번에도 노중복 한번 노려보자 짠또짠짠오 잠깐만 이거 열 다섯 종류니까 같은 종류 포켓몬이 두 개씩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진짜 이상의 씨나 메타모 같은 애들 나올 때 됐어요 안 나오네 아니 너살 아잇! 와! 메타몽 나오긴 했네! 야 근데 이거 키링으로 보니까 어떻게 더 멍청하게 생겼냐 얘? 진짜 바로 그냥 흐물흐물 녹아 흐물, 없어져버릴 것 같은 느낌 어때요? 여러분들 보기에는 지금까지 되게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? 일단은 오늘 뮤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냥 거의 종결이야 사실 맞죠? 어픈 하도삼약차! 오케이! 노승복 팬텀 자. 오만보만보자만보 만보, 파일리 라플라스랑 이상해씨 고라파도만 오면 다 모은건데? 에잇 아쁜 아 진짜 이거 중복 딱 한개씩 더 있나 보다 어 그럼 뮤도 한 마리 더 나올 수 있겠는데? 뮤야 여기 있니 설마? 짠 이상해씨랑 파일리 이 스타팅 애들이 좀 애를 먹이네요 여기 있지? 어 뭐야 바로바로 바로 까볼게요 이제 하나 둘셋얍 맞네! 아, 이게 30개라 종류별로 딱두 종류씩 나오나봐요. 그러면 이거 한 박스 사면 사실상 무조건 뮤는 두 마리가 확정인 거네? 에이, 뭐야? 뭔데, 뭔데? 아, 드디어 나왔다. 다이 야, 이거 근데 키링 1탄인가요, 이게? 이거 반응이 되게 좋으면 은 2탄으로 뭐 리자몽 뭐 이런 애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, 맞아. 라플라스도안 나왔었구나. 자, 그러면 이제 다 뽑은 거 아닌가? 어? 이상희 씨가 안나온네 생각해보니까. 너 여기 있지? 이상희씨 시시! 아, 시시! 아 아까 완전 꼬록이었나 보다 와 이게 이상희씨가 마지막에 안 나와? 여기 있는 거다 알아! 짠만보 이제 진짜 아무 다 됐다 마지막에 이상희씨가 이렇게 해, 애먹일 줄 몰랐네 짠! 내 네, 다망 <웃음> 그렇다면 이네개 중에 중복이 두개 있을 거고요 이상희씨두마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딱이상희씨두마리 뽑아볼게요 이상희씨는 이 둘입니다. 이 둘이 아니면 이거 한 입에 털어넣을게요 이상희 씨한번 대화를 해볼게요. 히히 <웃음> 이상희 씨야! 너 맞니? 우리 이상희 씨! 따라라라라! 이브이네! 그래. 그럴 수 있다, 쳐. 여기에는 이상희 씨가 있겠지. 정말. <웃음> 아, 드디어 만났네. 마지막에. 아 자, 한 입에 털겠습니다. 야무지게 먹어야 돼!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키링뽑기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뭐 확정적으로 한 박스 사면은 15쪽 모을 수 있어서 이거는 뭐 도박성은 아니네요 대신에 이게 한개한 한 개가 겁나 비싸 키링 한개 거의 3,000원 꼴이면은 좀 많이 비싸긴 하네요 자 그래도 오늘 이게 뮤가 나와줘서 천만다행이네요 오케이! 어느 재밌고 계셨다면 구독자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또 포켓몬 뽑기 또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조이기 포켓몬 낳낼 거야